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이번화 어떻게 보셨나요? 작품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지만 대체 이 드라마에서는 cctv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주애라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할수 있는 존재인가요? 정겨울은 주애라와남유진의 대화 녹음한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안 넘기는 걸까요? 정영준에게 전달하면 다 해결될 텐데요. 작품을 보면서 악당 주에라한테 분노를 해야 하는데 착한 사람들한테 답답하고 화가 나서 너무 미안할 지경입니다. 저만 이런 건지요. 오늘도 끌어오르는 분노를 다잡고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번 1 8화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정겨울이 이 모든 사건의 범인들이 주에라와 남유진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주에라와 남유진도 정겨울이 본인들을 의심하고 노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애라와 남유진의 머릿속에는 정현태 만이 불안요소였지만 이제는 정겨울을 괴롭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인데요. 정겨울의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화 두 번째 포인트는 오세린입니다. 오세린은 서태양과 같이 유학을 간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정현태에 대한 복수심도 잊었을 만큼 서태양과 유학가서 행복을 꿈꾸며 기뻐했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 오세리는 서태양에게 진심으로 실망하며 그에 대한 애정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서태양도 정연태 정겨울 못지 않게 답답한 설정이이 아쉽습니다. 서태양의 진심을 알아버린 오세리는 잠시 보류해두었던 정연태 가족에 대한 분노를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껏 표출하겠죠. 다음 화부터 오세린은 정연태가 죽었으니 본격적으로 정겨울을 노릴 것입니다. 물론 정겨울이 너무나 불쌍하지만 이 작품에서 주에라에게 제대로 복수하려면 정겨울과 오세린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처음엔 오세린에게 정겨울이 원수겠지만 두 사람이 만나며 이 사건의 주범이 주에라임을 오세린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화세 번째 포인트는 정겨울의 각막이식 수술입니다. 정현태는 정겨울에게 눈을 기증 하고 갔는데요. 이런 눈물 나는 감동의 스토리 를 역시나 주에라가 박사를내 겠죠. 주에라는 만능 인간입니다. 구치 소장도 매수하고 이제는 의사까지 매수하는군요. 정현태가 딸에게 남긴 소중한 각막은 결국 수술 실패로 될 것입니다. 불쌍한 정겨울은 계속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지만 정겨울의 수술을 담당하던 의사는 추후에 반드시 다시 등장해서 법정에서 주에라의 악행을 자백할 것입니다. 주에라는 지금까지의 범죄만 해도 최소 무기징역이지만 돈으로 다 되는 대한민국 사회이기에 금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감옥에서 평생 썩기 위해서는 주에라가 버렸던 더러운 짓거리들을 전부 모아서 다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가 언제쯤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이 새로운 각막 이식을 받고 주에라가 평생 감옥에서 통곡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